자 아까 아이템 정리를 하면서 여기 메인 캐스트 진행을 했거든요. 삼막 6장 여기 뭐 스타트까지 다 클리어도 되고요. 일단 삼막까지도 다 클리어한다는 생각으로 메인 캐스트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 돌려주시다가 지금 메뉴 보시면은 요런거앞앞 부분 마석각인 축하뭐 잠재력 개방 뭐 등등등 영원석이랑 여기까지 열리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항원의 땅, 루나트라는 사막 2장까지 해야되고 어차피 요거는 요건 좀요거 조금 나중에 우선 레벨 70을 먼저 찍는게 우선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막 2장까지 영원속 장착 가능한 메인 테스트까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지역 정보 뭐 끄시고 직접 걸어서 여기 적혀있는 내 전투록 네, 전투력이랑 비슷한 구간 조금 더 낮아도 돼요 어차피 잡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늦어지니까 어, 조금 더 낮은데 오셔도 되고 한 27만? 아니면 톨란분지에 있는 제일 낮은데 32만 그쪽으로 가시면 은좀 레벨업이 빠를 겁니다 지금 44만이니까 음,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네요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사냥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70레벨을 먼저 찍어야 되는 이유가 V4 상점, 이벤트 상점에 있는 오디세이 소환상점 있죠? 여기가 레벨 70부터 소환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탈것 소환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간, 주간 3 번씩밖에 못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7 0렙 찍고 먼저 돌리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설 마르기 기도 목걸이 이 상자를 열어서 지금 레벨 60 찍었거든요? 60부터 열리는 여기 통찰, 통찰에 다 투자를 해줍니다. 와 전설은 좀 가격 많이 들어가네 550만 골드 자 지금 29만 8천짜리 왔거든요 42만으로 가서 저는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만이거든요 속도가 조금 늦긴 한데 저희는 지금 버닝 효과를 받고 있어서 한마리 한마리 잡을 때마다 경험치가 엄청납니다 자도착했고요 어, 데미지 받는거 한 240정도 받네요 가끔 회피도 뜨고 어 근데 경험치는 엄청납니다 막 4천만씩 6 0 0만씩 혼자 다잡으면 좀 엄청 많이 받겠는데? <목소리> 자, 여기서 사냥을 하면은 충분히 레벨 70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레벨 70 찍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시간 정도 지금 게임을 시작했고요 4시간 정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간에 퀘스트 열어서 메뉴만 열고 지금 쭉 자동 사냥만 돌린 결과 지금 70렙까지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특화도 이렇게 한번 찍게 되고 자, 70렙 됐으니까 자 이벤트에서 소환 상점 드디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코인 5개 있으니까 탈것에 한번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희귀가 떴어요. 아, 오케이, 희귀 2개. 오케이, 탈것에서 희귀 뜨면 굉장히 좋죠. 나머지 두 개는 소환수로 갈게요. 자, 여기서도 희귀 한 개만 떠주면 좋은데. 아, 소환수는 깡이네요. 자, 일단 탈 것이, 보자. 어 늑대. 이게 훨씬 좋네. 공속 26%짜리 장착하고요 소환수도, 아, 희귀가 안뜬게 아쉽긴 하지만. 아, 일단은 망고라가. 고급 중에서는 덤치 90%로 망고라가 제일 많이 주네요. 다른 거뭐 교환할 게 없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70. 80 찍으면서 팔찌까지 다받게 되었구요 아마 문양까지 주는걸로 알고있거든요 80렙 찍으면 아마 문양까지 줘서 올 오디세이 세트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와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준다? 음왜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중요한거 몬스터 흔적이죠 한멸의 화산도 들어가고 와 요거만으로 만 이상인데? 아까 그리고 영웅등급의 마석판을 또 받았죠? 마석 아 여기 말고 어? 영웅마석 아여있다 어? 선택이야? 잠깐만 아 이번에는 다 주는게 아니고 선택이었네요 그래서 선택은 일단 여기 11시 방향 여기가 공격력 명중 같이 올라가거든요 11시 방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희귀등급도 미리 줬을거예요 60렙 전에 희귀등급 주거든요 그걸로 나머지 맞추시면 되고요 영웅등급은 11시 방향꺼. 이러면 얼추 다 찍은 것 같습니다. 대충 4시간 정도 플레이해서, 어 일단, 쉬지 않고 아이템, 지금 더 넣어야 되거든요? 안 넣은 상태에서, 여기, 여기 수집 안 넣은 상태에서 52만입니다. 아 와, 안 넣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아, 대체 이거, 수집 다음에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영원석도 있죠 이 영원석도 여기 수집에 영원석 있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구요 굉장히 할게 많죠 요거까지 한번다 하고 나면은 전투력이 또 얼마나 올라갈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날때마다 하나씩 채워넣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한 번에 하루에 다 하려고 하면 미치거든요 진짜 이 부분은 저도 오늘은 1일차니까 요정도까지 하고 자동사냥은 그냥 시간 날때마다 계속 돌릴겁니다 메인으로 키우는게 아니다보니까 좀 여유있게 할거예요어 요것도 수집용 50개 70개 와... 아 이렇게 주는구나 별자리같은 경우는 이제 70몇 찍어서가 열렸거든요 여기는 진짜 진짜 골드가 엄청 많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활류하지 마시고 약간 아이템 정리할거 다 정리하고 여유있을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는것까지는 괜찮거든요. 자 별자리 관련은 그 별자리 튜토리얼 영상이 있으니까그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영상 내용과 조금 이어지진 않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 그러니까 22일 저녁에는 제가 메인캐스트를 밀어놓고 잤거든요. 밀어놨다는 말은 그냥 메인캐스트 자동을 켜두고 그냥 잤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끊고 한 오늘 저녁에 다시 켜가지고 어 7막 다 밀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3막부터 여기 7막 다 미는 데까지 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5시간 그 정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때밀어두시는게 가장 편하고 이제 메인캐스트를 70레벨 찍었으니까 한 여기 전까지 그러니까 7막 마지막까지와 미시고 팔막 밀지 말고 스탑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요정도 7막 다 밀리게 되면은 레벨이 한 73에서 74 정도 되거든요 이제 70대 열리는 황혼의 땅이 황혼의 땅에서 레벨업을 할 겁니다 여기는 하루에 1시간만 플레이할 수 있고요 어 여기는 장점이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율 뽑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가서 1시간 빡시게 사냥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사냥으로 레벨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퀘스트를 안 믿냐면요 우리가 버닝 이벤트로 버닝을 받고 있거든요 레벨 86 되면은 이 1000% 물약을 먹을 겁니다 이 1000% 물약을 먹고 레벨 96까지 키울 거예요 이게 메인 퀘스트 밀때 경험치량이 적힌 거 보면은 좀 많이 줍니다 20%씩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확실히 빨리 레벨업 하기에는 메인 퀘스트가 좋긴 하죠 하지만 버닝에 레벨 제한이 있습니다 96되면 버닝 효과가 끝나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원래 경험치를 받게 될텐데 어 그렇다면은 전체로 길게 봤을 때 지금 아직 버닝 레벨 끝나는 레벨이 아닌데 이 메인 퀘스트로 레벨을 다 밀어버린다? 어 굉장히 손해보는 짓이죠 우린 충분히 사냥으로 이 버닝 효과 경험치를 다 받고 레벨 96까지 키울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어, 메인 캐스트로 밀어버린다? 어, 전체, 이 버닝 효과를 못 받는 경험치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96까지는 이제 계속 자동사냥 시작이에요. 메인 캐스트 밀지 말고 계속 자동사냥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뭐 주는 여기 장비들, 여기 보시면은 캐스트 보상으로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이 장비들 아시겠지만 오디세이보다 지금 능력치가 별로입니다. 강화로 5강, 6강 해줘야지 오디세이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여기 팔찌도, 완장 팔찌까지. 오디세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 아이템 얻는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사냥으로 레벨업을 땡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다 보면은 이제 슬슬 마석각인이 부족할겁니다. 그리고 마석팟각인이라고 해서 또이 각인석이 필요해요. 요것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월드맵 누르셔가지고 여기 사람 모양 있죠. 여기 사람 모양 눌러서 각각 마을마다 동료를 파견시킵니다. 어 데커스 화상 갈 필요 없고 여기 비탱고원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고 어 루나트라 남부에서는 아직 연계 없을 거예요 우리 아직 루나트라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인석도 파밍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몽환의 틈 황혼의 땅인데 아까 황혼의 땅은 설명드렸고 몽환의 틈은 지금 이벤트 하니까 이거 이벤트 한시간 돌리시고 여기 상인의 소원 2 이걸 매일 도냐 안 도냐 은근히 경험치량이 조금 차이 납니다 이거 돌리시고 또 레벨이 77렙, 80렙 되면 은야수의 시면 갈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야수의 시면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아마 이것도 퀘스트 깨라고 나올 겁니다. 그퀘스트까지막 맞춰서 깨주시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레벨 96될 때까지 시간 싸움이에요. 매일 이거 한 시간씩 돌아주고 아까 황운의 땅, 황운의 땅도 매일 한 시간 돌아주고, 그다음에 필드 자동 사정하면서. 아이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아이템들 계속 여기 아이템 수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일 골드로 뭘 사야 할지 조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1일 골드는 골드로 살수 있는 여기 탈 것, 소환수, 동료 이렇게 구매해주시고 1일 한정에서 마석들 있죠? 이 마석들 다 구매하면 됩니다. 마석 구매하고 여기 축복에 축복 물약요거 사고 그 다음에 거 바트라마이바트라마가뭐 하는 거냐면은또 메뉴에 여기 악마 토벌이라고 있죠? 요건 지금은 안할 건데, 아직 여기 잠겨있고, 나중에 여기까지 열리게 되면은,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229개 있는데, 뭐, 미리 써서 단계를 올리셔도 됩니다. 지금 1단계에서 뭐 아이템 얻는 게없고요 여기서 나머지 비어있는 이 마법사라는 아이템을 받게 되거든요? 저 부분은 굉장히 시간 투자 오래 되거든요?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하는 작업이라서 일단은 요거 개수만 채워두시고 일단 레벨업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수집 다 채우는게 우선적으로 먼저거든요 이 수집을 다 채우고 나서 악마토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 다못채울거예요 주문서 부족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어디지 영웅의 시작 여기 와가지고 슬슬 요걸 주문하면 되겠죠 주문서 이거 싹다 사면됩니다 사도가 아마 부족할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계속 레벨업 할 때마다 주는 이 아이템들을 구매하시고 계속 쭉쭉 맞춰서 계속 사면 됩니다. 진짜 여기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금을 하는 거죠. 근데 가금에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장비 판명에서 아이템 수집하고 다른 점은 탈것 소환수가 등급이 높기 때문에 좀더 공속이 빠르고 경험치 받는 양이 많아진다는 점. 자, 이렇게 초반 1탄 내용과 2탄 내용 요거두개 합쳐서 전체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여기부터는 똑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거 반복이에요. 다만 다른 거는 아이템 등급들이 달라진다는 거. 이 등급 달라진 점은 나중에 또 이제 전투력이 한 70만 80만 왔을 때 3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이거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해주시고 전투력이 올라가면은 다음 단계에서 사냥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돼요. 자, 언제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